안녕하세요 컴퓨터 졸업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자 오늘 여러분 이 영상에 대한 제목을 보셨나요? 아마 못 보셨을 겁니다 제목을 안 들었어요 제목 뭐 간단히 구독자분들 보세요 정도로 달고 말았을 겁니다 아직 제가 제목을 적기 전이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여기에 어디에도 이벤트라는 글자가 없어요 하지만 오늘 영상은 3만 명 기념 구독자 이벤트 앤 보육원 기부입니다 근데 왜 제목을 제어했냐면은 제가 이벤트라는 글자를 적는 순간 사실 제 채널을 보지 않는 분들도 꽤나 유입이 많이 될 겁니다. 요새 이벤트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검색어, 제목, 썸네일 세개다 이벤트라는 글자를 넣지 않았고요. 구독자분들 보세요 혹은 구독자분들 오세요 정도로 적고 말았을 겁니다. 나는 내 영상을 평소에도 꾸준히 보셨거나 아니면 최근에 보더라도 구독을 누르고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물건을 주고 싶어요. 아 그래 너 네가 그렇게 하는 것까지 이해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물건은 뭐냐? 이게 궁금하시죠? 오늘 준비했는 구독자 이벤트 물건은 화이트 시스템으로 꾸민 요 제품이에요. 요 제품. 어 케이스는 레베카 미니를 써서 쿨링을 좀 신경을 썼어요. 외형적으로 이쁘고요. LED도 바꿀 수 있습니다. 거기다 에 9,500F. 박격포 티타늄을 써서 색깔 맞춤을 했고 적당히 게이밍 용도로 쓰기에 충분한 구성을 짰습니다 팅그루 티퍼스 8기가 두개를 넣었고요 저거 사실 3 2 0 0클럭짜린데메인보드가 오버클럭을 지원하지 않아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아, 근데 상당히 이뻐요 거기에다가 그래픽카드 1660Ti 아머 제품을 넣었습니다 전부 다 정품이에요 어, 박스 다 있고요 AS 막방에 있는 겁니다 SSD는 PM981 100년 수입 제품을 썼고요. 512가 리입니다 넉넉하죠. 어, 그리고 이제 또 깔맞춤 에서샤한 RGB CPU 쿨러도 달았고요. 파워 같은 경우는 마니 클래시 600을 썼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본체 하나를 꾸몄어요. 요거를 구독자 한 분한테 드릴 예정이에요. 달랑 한 개밖에 없냐 뒤에 보이는 검은색은 뭐냐 궁금하시죠? 자 뒤에 보이는 거는 제가 n 보유권 기부라고 해다잖아요 예전 영상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얘기를 할때 얘기를 했었어요 돈을 받고 리뷰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3500X라는 리뷰 품목을 AMD 코리아에서 제가 물건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돈을 지불하겠다고 하니까 아 이거는 리뷰용으로 나간 거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받을 수 없다 이미 예산이 집행된 거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건 받은 거를 보육원에 기부하려고 해요 뭐 좋은 일 한다 생색도 낼수 있을 거고 내 양심에 거리낌도 없어지겠죠 어쨌든 이 3500을 보육원에 기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팔고 딸랑 10몇만 뭐 원을 기부하느냐 혹은 완벽하게 쓸수 있게 본체를 만들어서 진짜 제 돈까지 투자해서 좋은 제품을 기부하느냐 선택의 기록에 샀는데 제가 결국은 사비를 들여서 나머지 부품을다 샀습니다 다큐폼 맥스 뭐 8기가 두개 삼성전자꺼, 벤투스, 슈퍼, 1660 거기에 981뭐 이런 식으로 거의 똑같은 시스템을 짰어요. 짜고 저렇게 블랙 색상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화이트 시스템은 여러분한테 3만명 기념 구독자 이벤트로 단한 분에게 <웃음>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저 블랙 시스템은 약속대로 나는 무상으로 뭐 이득을 취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대로 이 제품을 본체를 완전히 꾸민 이 제품을 보육원에 기부를 하겠습니다. 인증샷 남겨드릴게요. 보육원에 관한 영상은 제가 그 거기에 애들한테 미안해서 찍지는 못할 것 같고요. 보육원 이제 앞에서 기부하는 영상 사진 정도만 찍어서 나중에 한번 녹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앞으로도 꾸준히 깨끗한 방송 그리고 객관적인 방송을 지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보육원 꺼는 완전한 풀셋이에요 여러분한테 보다 보육원 걸좀더 신경 썼어요 그래서 LG의 뭐,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도 포함이 되어있고요 로지텍 키보드 마우스도 다 포함되어있는데 미안해요 구독자보다 보육원을 더 신경 써서 왜 그러냐면 은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좀 사시는 분들, 분들일 거 아니에요 사실 저보다 못 사시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웃음> 저희 구독자는 그래서 어, 3만명 기념 한 분한테 그래도 저 본체 만드는데 돈좀 들었어요 한 백만 원 정도 들었어요 <웃음> 그거 하나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보육원 식구들에게 하나 기증하고 오겠습니다 아 주제주제 말이 길었는데요 그럼 응모 방식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 개인정보를 위해서 저는 이제 이 방식을 쓸 거예요 구글 설문지입니다 이 설문지 작성란을 밑에 댓글에 링크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설문을 작성해 주세요 딱두 개만 적어주시면 돼요. 유튜브 아이디 그리고 어 답변받으실 이메일 그러면 이거 그 응모하신 분들 제가 이중에서 그한 분을 <웃음> 생방에서 뽑기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속임수 없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유튜브 아이디와 이메일을 남겨주시고요. 제가 뭐 좋아요 이런 거 굳이 안 눌러주셔도 되는데 이 영상에 근데 구독자에 한해서만 드리는 거니까 어, 구독 공개정도는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가지 더 중복지원자 당첨시 당첨 취소를 할거니까 저번에 세번네번 적으신 분인데 그러지 마세요 <웃음> 확인합니다 유튜브 아이디랑 이메일 한번씩만 꼭 남겨주세요 뭐 전화번호 같은거 없어도 됩니다 여튼 오늘 영상은 간단히 3만명 기념이벤트였고요 다음번에 더 뜻깊은 <웃음> 기부와 이벤트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신성조였고요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3만명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꾸준한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 빠이빠이